1번부터 20번까지 어떠한 원소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원소라고 한다면은 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소. 그래서 번호는 왼쪽에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왼쪽에다가. 한글로 안 적어줘야지. 한글 써주면 자존심 상할 거 아니야. 혹시라도 모른다면 책 참고하시고요. 외워두세요. 2번은 헬륨인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먼저 쓸게요. 3번. 3번은 리튬이라는 원소입니다. 리튬. 그 다음 4번 원소는 베릴륨이라는 원소고요. 5번 원소는 붕소라는 원소고 6번은 탄소 그 다음 7번은 질소 8번은 산소 그 다음 9번은 플로린 10번은 네온이라고 하고 여기에 라인에 맞춰서 여기를 헬륨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헬리베 붕탄칠산플레 해서 10번 원소까지 다 외웠죠. 어. 수해 1, 2번은 확실하게 외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헬, 리베, 붕탄, 칠산, 플레가 아니라 9번은 뭐다? 플로린.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 못하면은 자, 꾸꾸단. 8, 9, 9 그러면 잠시만요. 8, 1은 8, 8, 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죠. 11번. 나트륨. 12번. m g 세마을금고가 아니라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SI라고 쓰고 규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5번은 P라고 쓰고 인. 16번은 S라고 하면서 뭐야? 황. 그 다음 17번은 CL 염소. 이거는 I고 L이에요. L. 그 다음 18번은 아르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헬, 리베, 붕탄, 질산플레 나만, 알규, 인, 황, 염, 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19번은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칼륨 20번 칼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개는 외울 수 있겠네. 1번 2번 수혈 외웠지? 그 다음 19, 20번 크칼륨슘 네개 외웠잖아 벌써. 나머지 원소들. 어. 그냥 따로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7번이 뭐였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몇 번이었지? 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면 16일이면 다 외우겠네요. 어, 16일.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외워 두셔야 수업 시간에 조금 더유 어, 뭐랄까요? 원활하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전체 주기율표에서 이각 가로줄과 세로줄에 받쳐서 원자 번호대로 맞춰, 어, 외워야 되는 20번 원소 단 주기율표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모아놓은 거잖아. 마트를 갔는데 라면하고 과자하고 음료수하고 빵하고 막 뒤섞여 있으면은 거기서 사기가 되게 불편한데 라면 코너, 음식 코너, 뭐 생선 코너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얘네들은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성질이 비슷하냐? 세로줄이 성질이 비슷하냐, 가로줄이 비슷하냐, 대각선이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녀석들이 성질이 비슷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에 요 가로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기라고 해서요. 아, 수소와 헬륨은 1주기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리튬 부터 네온까지를 2주기원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나트륨 부터 아르곤까지를 3주기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칼륨 칼슘은 사주기 원소입니다. 아, 딴 애들은 여덟 개가 있는데 사주기는두 개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주기 중에서는 두 개만 배우는 겁니다. 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주기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라는 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이럴 때 보면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너무 어려우니까 전자 껍질까지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원자를 반으로 쫙 자르면 뭐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양파 같이 보인다고요. 해 양파를 딱 자르면 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그냥 무작위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자 껍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을 다 그리긴 빡세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1주기 원서면 껍질이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고요. 2주기면 껍질 두개 3주기면 껍질 세개 4주기면 껍질이 네개 있는 녀석이다. 왜 껍질 수가 많아지냐? 원자 번호가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전자의 수가 많아져 그래서 전자를 담을 껍질이 많이 필요한데,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자 핵이 있고요. 껍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최대수가 있습니다. 몇 개냐면, 두 개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좁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껍질엔 여덟 개까지, 세 번째 껍질엔 여덟 개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두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수소는 전자 하나, 헬륨은 전자 두 개예요. 아 그래서 1주기 원소는 첫 번째 껍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주기는 10번까지 있잖아? 그래서 두개 여덟 개 채우면 2주기에서 끝나요. 그러면 3주기에는 덟개 4주기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까?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20번까지만 채우면 되거든. 여기까지 18개야. 하나 더 들어가면 칼륨이고 두개 들어가면 은 칼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음. 물론 몇개 들어간지는 고등학교 2학년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지만 우리는 288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두개 또는 여덟 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옥텟 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도 영어 잘 모르는데 이접부하가 붙으면 팔하고 관련돼 있대요. 8 이거 들어가는 거뭐 옥, 옥토퍼스 문어, 또는 옥타곤, 팔각형, 뭐 이런 거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전자껍질 하면은, 아,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껍질 수가 같고, 그 다음, 각 거, 전자껍질마다 전자가 288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한번 배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붙였다면,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 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1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첫 번째 세로줄을 1족 두 번째 세로줄을 2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 13족이라고 해요 십삼족. 13족. 왜 갑자기 13족이 됐을까 아까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잖아 걔를 이렇게 쫙 붙였잖아 3족부터 12족이 존재를 하는데요 3족부터 12족은 요 옆에 있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20번을 넘어가니까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3족부터 12족은 존재는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에서나 배우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3족이다 그러면 안 돼. 틀려. 13족이 되고요. 그 다음 14족, 그 다음 15족, 그 다음 16족, 그 다음 17족, 그 다음 18족 원소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어떠한 성질이 있냐?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자가 전자수, 새로운 용어 나왔네. 그래서 아 주기율표의 핵심은 뭐냐? 주기율표의 핵심은 같은 족 원소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비슷한 녀석들이 모아놓은 거랬잖아.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이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뭐지? 원자과 전자수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각 족의 일의자리수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하나, 2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두 개, 13족이면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열여덟 쪽은 빵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라는 게 뭐냐면 원자과 전자수는 이 옥텟 규칙에 맞춰서 전자를 집어넣을 때 전자를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좀 전문용어로 전자배치를 한다라고 해요. 전자배치를 할때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자번호와 전자수는 같거든. 한번 간단하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색으로 할까? 자, 수소는 1 번이고 1 쪽이니까 껍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3번 리튬은 첫 번째 껍질이두개 들어가고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뭔 말이야? 세 번째 전자 마지막 세 번째 전자는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마지막 하나 배치되고, 11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여덟 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가고, 18번이면 288, 아니, 19번이면 288이니까 두 개, 열 개, 열 여덟 개에서 마지막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 같은 족 원소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한 개로 같고, 아, 이렇게 한 개가 남는 녀석들을 우리는 일족 원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베릴륨 베를룸 볼까요?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왜? 4번이니까 전자 네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마그네슘은 12번이야. 두 개, 여덟 개면 10개고요. 그러면 나머지 전자는 두 개가 남고 이 녀석은 두 개, 여덟 개, 여덟 개, 두 개에서 20번이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족인의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 13족 알루미늄은 두개 여덟 개면 10개인데 그 다음 여기에 3개가 이렇게 남습니다. 아 얘는 세개가 남으니까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작가전자 세개고 13족 각족의 1의 자릿수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하나씩만 합시다. 대충 느낌 알겠지? 얘는 6번이니까 두개네개아 그래서 14족. 그 다음 얘는 두개 다섯 개 그래서 15족. 이 녀석은 두개 여덟 개 여섯 개 해서 1 6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 녀석은 두개 일곱 개 하면은 아홉 개의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족의 일의 자릿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고 원자가 전자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는 왜 빵개냐 잘 보세요 얘는 좀 특별하게 그려볼까.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것은 원자핵에 양성자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로 들어가고 이 녀석은 10번이에요. 양성자 10개 있고 전자도 10개가 이렇게 2개 8개로 나눠져서 들어갑니다. 자, 얘는 18번이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갑니다. 어? 288이네?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두개 또는 여덟 개로 가득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녀석은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두개 또는 여덟 개 여덟 개 채워져서 원자 가전자 수를 우리는 0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란 건 선생님이 반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 수이고 두 번째 그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모두 가장 마지막 껍질에 두개 아니면 여덟 개 8개 아니면 여덟 개를 채우려고 노력해 모든 원소들은 그래서 다른 녀석들과 결합을 하기도 하고 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얘는 이미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 그래서 어 나는 됐어 나는 너희랑 반응 안해 나는 이미 채워져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열 여덟 쪽 원소 18쪽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다른 녀석들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녀석이라고 해서 활성이 없다라고 해 비활성 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어요. 아! 반응성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2개, 8개, 8개 있지만 원자과 전자수는 빵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학교 내신에서 잘 나오는 건데요. 18쪽, 18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근데 1 8족 원소는 가장 마지막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또안 됩니다. 두개 여덟 개 여덟 개니까 어, 그래서 학교 내신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래서 얘네들은 두개 여덟 개 여덟 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원소들은 결국에는 뭔가 화학 반응을 하는 이유가 얘네같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얘네같이.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나? 얘네들은 태어나니까 재벌 3세인 거예요. 취미로 공부하는 것들이지. 여러분 여기 왜 있습니까? 화학이 너무 재밌어서 과학이 너무 재밌어서 알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가 가라고 서 아니면은 내 의지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 어, 얘는 이미 돈이 많은 녀석들이에요. 어, 그래서 다른 모든 녀석들은 누구 같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반응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기율표만 여러분이 제, 제대로 이해하잖아. 화학의 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기율표만 또 따로 다루거든. 여기에서도 엄청 많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만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온이라는 거 들어봤죠?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온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플러스 이렇게 외웠어요. 마그네슘이온이 하면 이 e 플러스 외웠습니다. 산소 그러면 산화이온에서 이 e 마이너스. 염화 이온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냥 외우기만 했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주기율표 속에 다 숨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쪽 원소 보시죠. 모든 원소들은 누구 같이 이 녀석 같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자, 얘네들은 가장 마지막에 전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에 두개 또는 여덟 개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일곱 개를 가져오든지 하나를 버리든지 어떤 게 이득일까? 하나를 버리는 게 이득이야. 자 얘는 원자번호 3번이고 전자가 3개 있는데 하나 버리면 양성자 3개, 전자 2개 됩니다. 11개, 11개 전자 수가 있었는데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있었는데 하나 버리면 11개, 10개로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져요. 얘도 19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19개의 전자에서 하나 버리면 양성자가 하나 더 많아집니다. 즉 얘네들은 가장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 하나씩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일조 원소, 수소는 좀 독특한 이어서 빼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녀석들은 어떤 이온이 잘 되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일조 원소니까 하나를 쉽게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매우 안정해진다라는 얘기야. 이조 원소는 역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죠? 전자를 두개 버리거나 여섯 개를 가져오거나. 두개 버리는 게 이득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2족 원소들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족은 3개 버리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13족 원소들은 플러스 3가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둥소는 좀독특하니까 나중에 따로 배우죠. 자,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친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플러스 1, 2, 3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온이 됐을 때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들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금속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녀석입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아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 근데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은 좀 어렵잖아. 이름 끝에 륨듐슘 끝난 애들이 금속이 많아요. 헬륨 빼고 헬륨 빼고 그래서 금속 원소가 있냐 없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륨듐슘 끝나고 양이온이 잘 되는 녀석들 우리는 금속 원소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비금속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자로 끝난 애들이 비금속이 많은데 수소는 그냥 하나의 전자가 있어서 일쪽에 자리에 있을 뿐 금속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일곱 가지가 원자번호 20번 중에 금속 원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매우 편리해집니다. 이제 나머지 애들은 비금속인데 비금속 중에서도 이 녀석은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7개 있고 이 녀석도 가장 마지막에 7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7개를 버리거나 하나를 어디서 가져오거나 어떤 게 이득이야? 하나를 가져오는 게 이득이야. 그래서 아, 이 녀석은 17조 원소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더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그냥 닥치고 외워했던 게다 원리가 숨어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6조 원소는 가장 마지막에 6개가 있으니까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2개만 어디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매우 안정해진다고 라할수 있어요. 그래서 16조 원소는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잘 된다고 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이 잘 되는 녀석은 16조 원소와 1 7조원소들이 음이온이 잘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1 5조원소는 다섯 개 있으니까 세개를 어디서 가져오면 좋아요. 그 다음 1 4조원소는네개를 버리거나 네개를 가져오거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하는데 이론상 그렇다라는 거고 얘네들은 딱히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주기율평을 외우면 아... 어떤 이온들이 잘 되는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거 똑같이 배워요 어, 똑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일 화학원을 배우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온 화학 파트는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일단 첫 번째 보다야너 원소기호 주기율표 외웠어. 그면선생님 외웠어. 에서 수, 헬리베, 붕탄,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시험 볼때 써놓고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숙제하고 그럴 때 문제 그거 몇 번인지 계속 봐야 되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랜덤하게 너몇 번, 너는 몇 번, 칼슘은몇번 랜덤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고요. 또는 아삼주기2조원소 누구냐? 삼주기2조원소 마그네슘 이런 거할수 있어야 됩니다. 질소는 2주기 15조 원소 이런 거할수 있어야 돼요. 다 됩니다. 어, 다 돼요. 하다 보면 되는데, 다만, 누가 더 빨리 하느냐? 시험에 한달 전에 완성을 하느냐? 두달 전에 이걸 완성하느냐? 시험 일주일 전에 겨우 다 외우냐? 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숙제하는 속도도 달라질,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도전해보세요. 그냥 엘리베이터 탈때 오늘은 질소 한번 외워볼까? 아 질소는 원자번호는 7번이고 2주기 1 5조원소고 원자과 전 다섯 개 있어? 뭐 이런 것들 안 그러니? 웹툰만 보지 마시고요. 물론 선생님도 버스 타고 오는 웹툰만 보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외우시면 됩니다. 두네개는 외웠잖아? 수소, 헬륨 1번, 2번 수소는 1쪽 그리고 헬륨은 18쪽 그 다음 칼륨, 칼슘 19번, 20번 크카 륨슘. 그래서 아 사주기 일쪽 사주기 이쪽 원자까지 하나 둘 플러스 일까지 안되고 플러스 2까지 안된다. 이런 것들 외워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숙제 우리 수업은 숙제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한선생다 풀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기율표를 완벽하게 갖고 놀수 있으면 어디가서 화학 좀 배웠다라고 어깨에 좀 힘좀 들어가도 되세요. 어, 주기율표 요게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주기율표의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다 이걸 통해서 말수 있는 사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